안녕하세요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제가 드디어 뉴욕 보컬 코칭 보컬 트레이너 코스를 이수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달에 걸쳐진행되었고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뉴욕 보컬 코칭 보컬 트레이너 코스 후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과 장단점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비용이겠죠? 비용은 4,400달러입니다. 수업을 들어보기 전이라면 충분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수업을 전부 마친 입장에서는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장단점을 얘기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뉴욕 보컬 코칭 보컬 트레이너 코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뉴욕 보컬 코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50시간 보이스티처 트레이닝 코스를 신청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메일을 통해 뉴욕 보컬 코칭의 대표인 저스틴과의 미팅을 잡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 화상통화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보이스티처 트레이닝 코스의 내용 및 기간과 시간 그리고 비용 납부 방법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이메일을 통해 수강 의사를 밝히고 나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할수 있는 웹페이지를 받게 됩니다 강의 접수가 마무리되고 나면 수업 받기 편한 시간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사람들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찾아서 수업 날짜와 시간을 이메일을 통해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였습니다 3주 수업하고 1주 휴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수업일 2, 3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 자료를 프린트로 뽑아서 수업 내용을 수기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컴퓨터 메모장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즉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 퀴즈와 위클리 리스닝 가이드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숙제라고 볼수 있죠 위클리 리스닝 가이드는 음악의 여러 장르들 성구의 종류들, 비브라토의 종류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게 유튜브 링크들을 3, 4개 정도 제시해놓은 것입니다. 퀴즈들을 제출하고 나면 잘못된 내용들과 아쉬운 내용들을 저스틴과 동료들이 지적해줍니다. 그러면 퀴즈들을 다시 수정해야 하죠. 결과적으로는 배운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연습 방법이 필요할 때 저스틴은 말합니다. 그럴 때는 당신의 시크릿 노트를 펼쳐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규 수업 말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스틴과 q&a 시간을 갖습니다 q&a 시간에 참여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저스틴이 답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숙제를 내줍니다 바로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툴을 만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컬이 매우 큰 소리로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툴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운동을 제시할 것인지 어떤 간격과 패턴을 제시할 것인지 어떤 성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연습의 목적과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연습방법은 훈눈눈 이고 패턴과 간격은 8, 5, 3, 1입니다. 높은 음에서부터 하행한 후 다시 상행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성분은 너무 크지 않은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50-50 믹스에서 헤드보이스 사이를 사용합니다. 이 툴의 목적과 설명은 이렇습니다. H로 성대의 디컴프레션을 만들어주고 우 라는 모음으로 낮은 포먼트를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앰버셔 즉입 모양이 외부근에 의해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게 잘 관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보컬 트레이닝 지식이 충분히 학 학습되었는지 평가하는 거죠 더으어 이미 성공한 가수 중에서 만약 나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의뢰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제시하는 숙제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휘성의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를 골랐습니다. 제가 만약 이 가수의 트레이닝을 맡는다면 저는 우선 헤드믹스부터 50-50 믹스까지 잘낼수 있도록 흉성보다는 두성 쪽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행의 사용법과 높은 후두의 이점을 알려주고 고음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벨팅을 할수 있게 코칭하겠습니다. 라고 제출했습니다. 저는 11문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대망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뉴욕 보컬 코칭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아야겠죠?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자료 제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수업 2, 3일 전에 PDF 자료를 지급받는데요. 현재 현존하는 음악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루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눈에 띕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음성학을 배울 때 접했던 자료들과 비교해보면 얼마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친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단어들과 마치 속담처럼 퍼져있는 문장들의 완벽한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포지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알아도 아포지오의 정의를 깔끔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저스틴은 아포지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상체 근육을 이용한 호기의 물리적 저항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호흡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호흡이 확 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저항을 만들어 호흡을 균일하게 내보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컬 트레이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깔끔히 정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흡으로 노래해라. 목에 힘을 빼고 노래해라. 이런 식으로 마치 속담처럼 퍼져있는 문장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두 해석해줍니다. 저스틴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발성에 대해 고민했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 영상 다시 보기입니다.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스틴의 발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튜브 자동 자막이 아주 훌륭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동 자막 한국어로 번역해놓고 시청하시면 영어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훨씬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무엇보다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 또한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국적과 여러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그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재밌는 점은 어느 나라, 어느 장르에서나 고민하는 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믹스 보이스가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수차례 한 전문가수라든지 디스토션 보이스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현직 음성 전문 의사를 초빙해서 목관리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입니다.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중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는 부분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야겠죠? 첫 번째로 시차입니다 뉴욕과 한국 간의 시차가 무려 13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6시 반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침잠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도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하루 이틀 뒤에 유튜브로 업로드 해주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자막과 함께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끊어가며 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강의 도중 실시간 으로 질문을 할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큰 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 알아듣기도 힘들뿐더러 음성학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음성학을 배울 때부터 영어도 같이 외웠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아예 음성학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라면 영어 실력에 따라 레벨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번역 자막과 함께한다면 훨씬 쉬워지니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자 어떠셨나요? 뉴욕 보컬 코칭 보컬 트레이너 코스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말씀드렸던 4,400달러가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수업이었다고 느꼈어요. 이번 공부를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자세히 알수 있었고 보컬 트레이닝 실력 또한 두세 배 정도는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서 요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뉴욕 보컬 코칭 보컬 트레이너 코스를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단톡방도 만들고 좀 알고 지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메디컬 보이스의 송샘 밖에 아는 사람이 없네요 같이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이상 뉴욕 보컬 코칭의 보컬 트레이너 코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